<웃음> 맛포아라 왕의 치킨을 <웃음> 마 영상 재밌게 잘 보셨어요. 에, 이거 이 날개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여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이 펄럭펄럭이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너무 아쉽고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 이런 걸 만들 때는 더 이제 더 리얼리티 있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. 그러면은 다음에 꼭 다시 보죠. 우리 제발.